안녕하세요. 저는 브리피 대표 서욱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브리피 공동 창업자 두명중한 명입니다. 전 최고 운영 책임자로서 브리피 운영을 총괄하고 있고요. 브리피 같은 경우에는 Bridge to Photo and Video Graph의 약자예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사진과 영상으로 다리를 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 이름 그대로 사진과 영상 촬영을 원하는 이들에게 다리를 놓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현재는 에 망고 플레이트 여기였때와 같이 대량의 촬영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그런 오토 플랫폼들에게 대량의 촬영을 합리적인 단가에 정기적으로 공급하면서 동시에 촬영 스케줄링, 대금 지급, 커뮤니케이션 같은 그런 서비스들도 같이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진과 영상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죠. 거의 모든 산업에서 사진과 영상이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에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언택트 트렌드가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사진과 영상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시대이지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디서 어떻게 작가를 구하고 어떤 단가의 촬영을 진행하고 내가 누구에게 맡겨야 정말 내가 원하는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사진과 영상 촬영을 원하는 이들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모두가 사진, 영상을 쉽게 접하고 모두가 사진, 영상을 쉽게 제작하는 촬영하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어, 그러한 목표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지역 기반의 온 디맨드 매칭 앱 서비스를 만들어서 음, 누구나 사진, 영상 촬영에 대한 재능이 있다면 브리피 작가로 등록을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 누군가 사진 촬영 혹은 영상 촬영 의뢰를 요청을 했을 때 손쉽게 매칭이 되고 요청을 한 사람은 손쉽게 사진과 영상을 접하고 매칭이 되는 사람은 손쉽게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만드는 것이 브리피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스타트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인재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개인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창업 동아리를 많이 활용했어요. 저의 공동 창업자분께서 투자 쪽이나 스타트업 신에서 오랜 경험이 있으셨고 또 창업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다 보니까 좋은 인재를 만나기에 굉장히 유용했고요. 저희가 어떤 인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누군가 미팅을 해서 영입을 하는데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어, 그 비결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어, 아무래도 모든 팀원들이 굉장히 뚜렷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팀 분위기가 좀 즐겁고 재미있게 일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어, 실제로 저희와 같이 작업을 하던 사진작가님께서 브리피 신입사원 안 뽑냐고 저희 브리피 합류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적도 있고 실제로 저희 개발자님은 저희와 외주관계로 만났다가 저희한테 합류한 그런 케이스에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만의 좀 좋은 분위기가 좋은 인재들을 이렇게 끌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업이 만들어 온 성과들을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출이라든지 GMV, MAU 같은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표들을 좀 효율적으로 수치화시키기 위해서 어, 스프린트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월간 계획을 세워놓고 그 월간 계획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주간 계획을 세워놓고 그 주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일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달에 40명의 사진작가를 뭐 제휴를 맺겠다고 라 했을 때 그러면 주간으로 나눴을 때 이제 주당 10명의 사진작가를 영입을 하는 게 목표가 만들어지고요. 그 10명의 작가를 주당 영입하기 위해서, 뭐 영업일당 2명의 사진작가를 영입을 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모두가 이제 뛰어드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떠한 성과를, 음, 어떻게 얼마나 만들었는지를 좀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 정답은 항상 시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너무 많은 시간을 회의실에서 보내지 마시라. 음, 책상 앞에서 보내지 마시라. 정답은 항상 시장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의 문제 시장이 이런 걸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빠르고 치열하게 수립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시장에 가서 이제 테스팅을 해보는 거죠. 빠른 실행 그리고 시행착오, 그리고 수정, 보완, 발전을 시키는 게 가장 좀 음, 시장이 정말로 원하는 진리에 빠르게 이제 다가가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음, 욕심부리지 말고 음, 좀 빠르게 실행을 한번 해보시라. 시장이 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시제품을 낼때 굉장히 완벽한 제품을 출시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완벽한 제품을 한 번에 내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MVP라고 부르는 최소한의 이제 시제품을 먼저 출시를 한 다음에 시장의 반응을 보고 천천히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시키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시제품 제작에 들일 필요는 없다고 라 생각이 들고요. 또 최대한 비용을 아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법인은 아직 설립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어차피 세무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하니까 뭐 세무서비스를 가입할 때 법인 설립까지 이제 무료로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개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작권 관련해서 어, 운영약관을 이제 수립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법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예비창업 패키지에 어, 이제 합격이 되고 멘토를 고르는 과정에서 변호사 출신 사업가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선정을 했고 저희는 그분이랑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을 저작권 관련된 그 이용약관을 수립하는 데 대부분을 썼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어, 덕분에 좋은... 운용약관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일단은 예비창업 패키지 선정되신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어, 사업을 해나가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실 텐데 여러분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가능성을 인정받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비마다 어, 현명하게 또 그리고 자신감 있게 잘 극복해내셔서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